Hello everyone. 오늘은 숫자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거꾸로 하면 10, 9, 8, 7, 6, 5, 4, 3, 2, 1 1, 2, 3 1, 2, 3 많이 들어보셨죠? 자, 1과 하나는 같은 예 표현으로 씁니다. 1 1 2 2 3 3 4 4 5 t 6 6, 7, x seven, s 자, 숫자를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 계속 계속 소리를 외워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다 외우신 다음에 글자를 보시는 겁니다. 자, one의 글자를 한번 볼까요? O, N, E가 들어가네요. O, N, E. 여기서 O가 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우예요. 자, N은 니은이 되고요.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값이 없요 그래서 O, N, E가 되는 겁니다. 외워주셔야죠. O, N, E. 어떻게 읽는다? 원, 원, 원. 자, 투는요. D, w o 2 2 2 t 자 t가 트 소리 값을 가지고 있지요. 자, w하고 o가 여기서 우 소리가 되네요. 2 2 2 t w o 2 2 2 2 자, 3입니다. three three 자, t h는요. 쓰 의 소리값이나 드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숫자 3에서는 뜨 소리값으로 r r 은 l. 자, d o e 가 들어가요. 이두 개. 자, 이두 개를 e 로 읽어 줍니다. 자, 그러면 t h r 1 2 3. 1 2 3. 3, t one, t 자, 대문자도 모두 같이 써주세요. o, n, e, t, w, o, t t, h, r, e, e. three, t 자, 숫자 4입니다. f o u f o r 자, 지팡이 f. 자 F 소리가가 되지요. 오, 자 f 자 U가 어예요. f o r f o r 자 아래 소리 값은 예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리는 four f o r 어 소리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자 소리 표기할 때 그냥 f o r 로 간단히 써줍니다. four four four four 자 대문자 보세요. F O U 얼굴이네요. 차렷 경이 어. 4 4 4 1 2 3 4 1 2 3 4 자, 숫자 5입니다. 5 five, 숫자 5. 자, f 자 f가 부 소리가 푸. i 여기 여기 아이 가 여기서 아이가 돼요. f가 i가 만나 five f i v 자, v가 브 브. 자, 이 소리가 없어요. five, five, five. 대문자도 F, I, V, E. five, five, five, five,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자, 숫자 6입니다. six, 6, 6, s S, 가 S, S, S, I, C, E, C. 자, X는요, 기억과 시옷을 동시에 주는 글자. Six, six, six. 자, 대문자도 S, I, X. Six, six, six, six. 자, 많이 배웠네요. 자, 7 가볼까요? 7. 우리 7 그러면 행운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럭키 c k 7 이란 말쓸 거예요. 럭키가 행운이란 뜻이에요. 럭키 c k y 7, 7, 7. 자, s와 e가 만나요. s와 a가 만나서, 세, 세. 자, v, v, v, v, v. v. 자, e가 으. 자, n이 ᄂ으로, N, 7, 7. 7 e 자 대문자도 s와 e가 만나요 se s 자 v e n이 만나 s v e n v e n 7 7 7 7 7 s 자8 가볼까요 8 8 8 8자 e와 i로 시작해요 자, 이가에아이가이로 볼까요? A, 그런데 G의 G, 자, G는 그 소리 나죠? 자, H는 흐 소리가 나지요. 그런데요, H하고 H가 붙어있으면, 자, G하고 H가 붙어있으면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G하고 H 붙어있으면 소리 나지 않아요. 서로 싸워서 등을 쥐고 있어요 말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뒤에 바로 틀로 연결됩니다. 에잇, 에잇, 에잇. 자 소리 없는데 왜 글자는 썼냐고요? 옛날에 소리가 났다더라 그렇다더라. 에잇. 자 대문자 써볼게요. 이, 아이, 에, 에. 자 쥐하고 H 소리 없어요. 틀. 에잇, 에잇, 에잇, 에잇, 에잇, 에잇, 에잇. 입니다 자, 구는 나인, 나인. 자, 엔 and. 자, 엔이 느지요? 느, 자, 아이가 아이, 나이, 자, 엔또 들어가요. 받침 니으로 넣어요. 이는 소리가 없어요. 나 e 나 i 나 e 자, 대문자 같이 엔 아이, 엔 이, 나9 나인, 나인, 나인, 나인, 나 자, 10입니다. 탄, 10, 간단하지요? T E N. t e n. 합쳐서 탄, ten, ten. ten. 대문자 T E N. Ten, ten. ten. 자, 이렇게 글자들도 같이 살펴봤어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소리를 먼저 외워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굉장히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자, 5는 영어로 five. 자, 10은 영어로 10 1은 영어로 one. one, two, three, four. one, two, t h r 7, 8, 9, 10. 자, 끝장 발음하실 때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세요. 5 아니에요. 5, 5. 8 아니에요. 8, 8, g h 아니에요. 6, 6, 6. 끝자음들을 너무 세게 예, 빼지 않도록 연습해 주십시오. 자, 다시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외우셔야 해요. 자, 두 글자가 만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오늘은 TH가 나왔지요. 자, T와 H가 만나면 TH, TH, TH, 혹은 TH 혹은 D, D, D의 소리값을 갖고 있다는 것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G하고 H는요. G하고 H가 있으면 자,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소리가 나면 ㅍ 소리가 나지만요. 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숫자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꼭 외워주세요. 그래야 11부터 다음 숫자를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 여기까지예요. Have a nice day!